아 이거 때깔 보세요 나 이렇게 수입인데 이렇게 때깔 좋은 거 처음 봤어 대박이지 프라임 등급이라고 해도 LA갈비 맨날 시커먼 것만 보다가 동네에서 사먹는 거 LA갈비 마블링 이렇게 좋을 수가 집에서 그때 갈비 해 먹었던 거는 기름 엄청 많았잖아 갈비는 조금 늦게 할수 있으니까 등심 먼저 먹자. 음 소리 들리시나요? 아름다운 소리. 스프리면서 <웃음> 좋긴 한데, 그치? 음. 저희 아직 술안 먹었어요. 등심, 이렇게 큰거두 판이랑. 두 판이 약간 15,000원? 15,000원이고. LA 갈비 이렇게 두꺼운 거. 엄청 크죠? 이게 14,000원. 교게다 해서 3만원도 안 나왔어. 대박. 자, 뒤집어 보겠습니다. 우와, 크다. 오, 대박. 오, 그렇지, 잘했다. 잘안 달라. 빨리 먹고 싶은데. 얘는 좀 얇아서 괜찮을 것 같아. 국이 워낙 커가지고, 빨리 잘라서 먹어야 되거든, 지금. 그치, 이 정도는. 음 <놀람> 맛있어, 맛있어. 해. 있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어 옛날에 우리 고깃집 할 때도 우리 집 고기는 소금안 주고 짭짤하잖아, 그 들어, 팀장님로 진짜 소고기를 먹을 거면은 동네에서 진짜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데를 나와야 되지 <웃음> 소고기는 쌈 사서 잘안 먹어봤는데 <웃음> <웃음> 한참 걸릴 것 같아 이 정도 먹으면 트긴데 또 있으니까. 어? <놀람> 짠. 아 뒤집을까? 와, 봉도 진짜 똑똑하다. 거기 비게만 좀잘린요 말까, 가을. 말까? 제가 음. 음. 오, 딱 좋아. 오. 이게 딱 그거, 기름 튀겨진 거 같은 거 같아요 음. <웃음> 가위가 잘 들어야 돼, 여 접잖아요, 음. <웃음> 진짜 뭐고에가 내가 도이가그 얘도 얘도 네가 근데 또 먹다 보면 조금씩 먹다 보면 다 먹을 수는 있고. 아, 네, 오늘 어, 저희가 가락시장 어, 축산물 판매하는 곳에 와서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. 오늘은 거의 한 800g, 두배 이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기가 워낙 신선하고 또 맛있고 이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기 나오는 밑반찬 같은 게 조금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막 여러 군데 추천받은 그 양념집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가서 고기맛을 상승시키는 그런 맛있는 곳을 또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고깃집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한우 특수부위만 판매를 했었어요. 살치살, 갈비살, 안창살 이렇게 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특수부위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